찾았어요? 아들통? 음, 그 주었대요 c c t v 돌려서 어제 큰 룸에 그 아들통 있잖아 애들 거 오래 쓴거 그게 없어졌는데 그거 행방 찾아봐봐 큰 룸에 있었거든 분명히 아나 잠깐만 아들통만 찾아올게요 안녕오세요아나 나, 나 너무 싫어 내 이게 뭐가 없어졌냐면 얘기해줄게 얘네들이 심주단지처럼 모시는 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인데 옛날에 16년 전에 버스를 처음 오픈을 할때그 모으는 통을 애들보을 사오라 했는데 그걸 이제 16년 동안 썼어요. 깨져도 청페포 발라쓰고 뭐 했어. 왜냐면 얘네들도 이 미신을 믿어갖고 얘가 그래도 우리 그동안 16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는데 얘는 죽을 때까지 버리면 안돼라고 이사할 때도 정말 신중해 애들 모시고 모신 것처럼 이러고 들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 통을 청소 업체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 진짜? 어 이게 뭐야? <웃음> 알지 마. 아, 스트레스받아가지고 그 우리 썩나가고뭐 유난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의미가 있는 친구라서 걔가 맞아. 나 막내 때부터 있었던 거 알아요? 걔가? 아, 진짜 청소 업체 진짜 말안 들어요. 얼마 전에 의미 있는 거. 그 도난사고도 있었던 거 알죠? 수이한 박스가 없어졌어요 어? 디서 그래서 이제 아기새가 재고 체크를 하는데 행동도 아니고 한 박스가 어, 이제 비는 거예요 한 박스에 섯병인가 열두 병인가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관리하는 지배인이 야단을 맞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없어졌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거잖아 뭐 그랬는데 지배인도 이제 집도 속이 이제 상하고 너무 분하니까 왜이 도대체 없어졌나 실시부터 놀렸어요 근데 이 청소하는 이 새끼가 청소 하고 들어올 때는 가방이 이렇게 가벼워요. 이렇게 꾹 아, 눌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어. 근데 청소하고 나가는데 어. 이만해졌어요. 가방 또그 업체를 또 아는 사람이라서 전화해서 정말 미안, 뭐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래갖고 법적인 처벌까지는 안 줬어요. 절도지 그게 뭐예요? 어, 맞아요. 절도지 네. 넘어갔는데, 그거 내가 얼마 전에 100만 원을 잃어먹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 정도면 몰라 가게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 느낌에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찝찝해 죽겠는데 오늘 쓰레기통까지 갖다 버려버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돈통이요 너무 넓어요 그래갖고 뭔가 돈이 나갈 것만 같이 생겼어 돈 너무 넓어가지고 돈이 어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좀 모여야 그런 느낌인데 돈이 빠져나가게 생겼던데? 널를 <웃음> 찍혀가지고? 1등을 써야되겠어? 아들통이 없어졌다 개씨같은 개가 시발뿌로 새끼지 개새끼 진짜 좀더 시발난더라 어? 재밌는데 너, 2년을 시발라마 네가 강세위를 입에 시켜서 넌 오늘부터 죽었어 뒤졌다 <웃음> 왜? <웃음> 돈통이라 생각서 쓰레기통이라 지금 나오죠? 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나 방금 돈통이라 제가 안 나온 거야? <웃음> 그왜 옛날에 화장실에서 쓰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여러분들 곰돌이 그려져있고 뭔지 알죠? 플라스틱으로 돼있어가지고 그거였거든요? <웃음> 그게 몇십억을벌어다 몇십억에 몇, 몇백억을 벌어다줬어 이거 봐, 이거 봐? 애기야 왜 <웃음> 너까지 그, 요동을 치는 거야? 얘가 지금 쓰레기통 어떻게 <웃음> 걱정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말도 할줄아는요 무슨 뭐, 자아가 뭐, 생겼어 <웃음> 어나 오늘 화장을 하려고 여러분 딱 있는데 어, 렌즈 끼잖아. 렌즈가 없는 거야. 난 눈화장 뭔가 안 하고 왔지 지금. 이게 렌즈 빠린 거야 지금. 렌즈가 없어가지고 그아그 그 도수만 있는 아무 것도 없는 완전 투명한 거 있지. 그것도 났거든. 남자지로. 그것 <웃음> <웃음> <국버> 보냈어요. <웃음> 어쨌든 맞아요. 맞아. 언니는 얘는 바로바로 신어 보나 봐. <웃음> 뭐, 국밥 얘기하니까요 얘기하니까. 하루 생일이요 해가. 국밥 주까 국밥 주까 큰일이야. 오빠 물래? 어머! 장수자는 실물이 진짜 존네 라잖아 개주님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 반말 부딪힐까? <웃음> 왜 그래 가지고 웃었다 우신 분 아니야? 그럼 실제로 본 거나? 어, 봤으 반말했대 <웃음> 아무리 <우리> 손님은 왕이지만 친절! <웃음> <웃음> 어, 그래 미안해요 <웃음> 안내를 못봤나 미안해 <웃음> 아... <웃음>